안녕하십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 신규 지원 과제에대한 안내말씀을 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서 본 공고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릴 테니 본 과제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데 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분야로서는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제거, 수 있는 부하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로 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 사업비의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일단 아, 창의산업 분야는 66억 대상과제 11개입니다. 소재부품산업은 대상과제 7개에 36억 5천만원 시스템 산업 분야는 9개 대상 과제에 90억 원을 지원을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공고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사업 개요의 그 다음에 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사업개요의 추진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전단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찬기평이라고 말씀드리죠. 대구에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고 주간기업, 참여기업, 완풀스가 있겠습니다. 사업비의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천기술형이 75% 이하입니다. 혁신제품은 67% 이하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주간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25%와 33%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수행기간에서 부담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예를 들면 해당 수행기간 민간부담금 40%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음, 그 다음 사항으로서는 기술료 납부 부분이 있는데요.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 수행인 경우 과제 영리 주관 기간 또는 영리 참여 기간에 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납부 방식은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 납부 방식이. 고요 이번에 다시 고금을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기술료 납 정액 기술료는 대기업은 이제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의 10%. 그다음에 경상 기술료는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1%. 어, 그 되겠습니다. 기술료 감경에 있어서 신청 대상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이 명시가 되어 그 다음에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도 유의사항으로서 어 5억원 지원받았을 경우에 신규채용인력을 한명 채용하는 조건으로 어 명시가 되어 있네요. 청년인력채용. 그다음에 과제 유형의 지원 분야의 과제 유형을 보면 추진 체계와 개발 형태, 공모 형태가 있습니다. 심지어서 뭐 일반형도 있고 개발형은 원천 기술형, 혁신 제품형, 공모든 지정 공모형, 품목 지정형 이렇게 구분어 있습니다. 그 지원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창의 산업 부분에 바이오의학,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이런 이제 세부 분야가 있고요 어, 바이오의학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 3 2억 과제공고수 7개 이렇게 되어있고요 나노융합은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서 9억원 예산의 한개의 공공과제수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은 두개 과제에 10억을 지원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사업은 한개 과제에 1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산업으로 보면은 어 세부 분야가 첨단 장비, 미래형 자동차, 조선 해양, 스마트 공장, 소재 부품 산업에 보면은, 어, 세라믹, 첨단 뿌리 기술, 주력 산업 IT 융합으로, 어, 과제별 예산, 공고 그 과제수, 요거는, 아, 해당 공고문을 나중에 아,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볼때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지법 제1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4호 및 제4의 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보고요. 주간기업이 기업일 경우에는 접수마감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소재기관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참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요 부분도,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참여,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지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어, 분석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1가지까지 있네요. 과제 지원제 대상이 11개까지 되고요. 아, 본 사업의 아, 추진 절차는 또 평가 절차는 다한것 같습니다.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간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서명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비 검증,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 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제가 볼 때는 빠르면 3개월 늦은 다음에는 4개월 정도가 되면 공고시점부터 어, 전 과정이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본 과제가 아,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중에서 아마 예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어, 기술 개발 산업 분야가 어, 다양하기 때문에 대당되는 기업의 대표이사 분께서는 본 과제를 운영하셨다가 2019년도 과제 공고 뜨게 되면은, 어,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어, 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 산업혁신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안내말씀을 안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